<웃음> 뭐야 알알알 알았다 할때알알알 뻑뻑뻑뻑뻑다뻑뻑뻑다뻑뻑뻑뻑뻑뻑뻑 <웃음> <웃음> 다 맛있다! 뼈를 잘 갈라 먹어야 돼! 니 그때 대표보고 혼났지? 닭발 먹어봐. 김밥 이렇게 김밥이 응. 다섯 가지 맛이거든. 음. 아. 음. 자 버섯물 숨겨. 왜? 사람들이 콜안 먹는 거라. 응. 버섯물 숨. 겨안해 왜? 요게 이제 현지 어머니께서 박 서방을 위해서 이제 버섯을 달인 물. 모기버섯. 네. 10시간 이상 고하는 <웃음> 우리랑 치킨 먹는 거 겁나~ 일단 먹을게요! 왜? 왜? 왜? 아니 이렇게 쫄깃쫄 맛있다 밥은 맛있다. 응. m u l